오우, 진짜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 인싸가 될수 있는 소 스페셜한 아이템, 소주 디스펜서와 쿨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술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구매 충동을 아주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인데요. 제품 디자인을 보면 구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색상이며 디자인까지 정말 귀엽고 너무 예쁜데요. 이런 제품은 이미지로 봤을 때와 실제 제품의 갭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퀄리티를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도 비비드한 느낌이 살아있고 제품 디테일은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주를 따라주는 두꺼비와 옆에 있는 소주 괴짝을 보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아주 잘 만든 피규어 느낌이 있습니다. 소주 디스펜서가 49,000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그렇지만 이 제품이 소주 디스펜서인 만큼 당연히 작동이 잘 되어야겠죠 디스펜서를 사용하려면 먼저 실리콘 튜브를 잘 껴주고 제품 뒤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면 됩니다 사용 전에 세척은 기본이죠 전원 버튼을 짧게 두번 연속으로 눌러주면 세척 모드가 작동이 돼서 15초간 연속 토출이 됩니다 이 제품은 취향존중이라고 할까요? 한 잔, 반잔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옵션 변경이 됩니다. 앞쪽을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센서입니다. 건배하는 느낌으로 잔을 살짝 갖다 대면 센서가 바로 인식을 해서 소주 한 잔을 따라주죠. 두꺼비가 따라주는 소주를 시원하게 즐기면 됩니다. 음. 한참 마시다 보면 정신줄을 놔서 전원을 켜둔 상태로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요 아무 작동을 하지 않으면 15분 뒤에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저는 이 제품이 충전식이라 더 좋은데요 1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소주를 무려 60병까지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60병을 드시지는 않겠죠 사실 이건 그냥 소주 디스펜서일 뿐인데 술자리에 이 아이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들 이 제품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두꺼비가 따라주는 소주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두꺼비가 술을 따라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잔이 비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결국에는 다시 손으로 따르게 되지만 술자리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만한 아이템이 없죠 소주 디스펜서는 혼술을 즐기는 분들께도 정말 좋은데요 혼술을 하면서 내가 술까지 따르면 뭐랄까요? 아주 차량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두꺼비가 술을 따라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술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혼술도 즐겁게 마실 수 있게 되죠 쿨러는 사실 별로 땡기는 아이템은 아니었는데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구매를 해봤습니다. 쿨러는 디스펜서와 비교했을 때 제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딘가 두꺼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소주 괴장만으로는 아쉬운 느낌이 있죠. 많이 어설픈 느낌입니다. 이 제품의 용도는 소주나 맥주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온에 있던 음료를 차갑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차가운 음료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차가운 소주를 미지근해질 때까지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소주 한 병은 그냥 순삭인데 굳이 이 제품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보조배터리 지원 이런 건 전혀 없고 무조건 전원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사용하기도 너무 불편하죠. 예쁘게라도 만들었으면 조금 용서가 될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방법은 앞쪽에 진로라고 써있는 곳에 손을 대면 LED 라이트가 켜지면서 작동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손을 대면 전원이 꺼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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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어우 잘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휴, 소주 너무 써뭐 먹겠다 나오는 거야 이거? 어라 오라 나오네 어. 넘치면 어떡하지? 아괜 어, 이거